강병원 박용진 이두 사람은 이상민 의원에 비해서 검수한박 법안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고 있지만 민영배의 꼼수탈당을 비난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간접적으로 검수한박 법안이 잘못된 것이라는 느낌을 슬며시 간접적으로 비겁하게 흘리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그래봤자 그들이 본래 검수한박에 100% 발을 담근 자들이었던 사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검수한박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170여 명 중에는 위장탈당을 감행했던 민영배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고 있는 오선의 중진 이상민 의원은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듣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국힘당 소속 의원이 아니고 민주당 소속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 놀라움의 정도가 상당히 컸다는 반응입니다. 다름 아니라 이상민 의원이 직설적으로 검수한박 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와야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인데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절차적으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 발언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한마디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상민 의원이 아무리 오선의 중진이라지만 큰일 났습니다. 열혈 이재명 지지자들로부터 문자폭탄 꽤나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자폭탄 정도면 다행인데 혹시 이재명이 만약 당권이라도 잡게 된다면 이상민 의원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상민 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공천이라도 받을 수 있겠냐는 그 말씀입니다. 이재명 문재인에게 방탄복을 입혀주겠다는 것이 주목적인 검수한박 법안. 민주당은 지금 헌법재판소로 간 검수한박 법안이 위헌이 나올까 봐안 그래도 전전긍긍하고 있던 차에 당내에서 이런 충격적인 주장을 한 의원이 나온 것이니 당사자인 이재명 문재인은 물론 민주당 내 이른바 대깨명들 사이에서 벌집 건드린 듯 난리가 난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온갖 무리를 해서까지 검수한박 법안을 통과시킨 것인데 두 번의 선거에서 참패를 당하고 나니 내부에서 서로 총질이 시작된 모양입니다. 최근에는 대깨문을 대표해서 임종석까지 나서서 이재명을 대놓고 공격하고 있다 보니 당내 내홍이 갈수록 커져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러다가는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이 당대표가 될 경우 민주당은 둘로 쪼개질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을 들여다보면 민주당이 쪼개진다 이것은 그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인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검수함박 법안을 막상 통과시켜 놓고도 국민 여론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식해서인지 국민의힘과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못내 신경이 쓰이는 모양입니다. 민주당은 한달 넘게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를 정성화하는 전제조건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취소하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해왔다는 것도 이러한 민주당의 우려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다른 사람도 아닌 민주당의 오선충진이 검수 한박은 위헌이라는 폭탄 선언을 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뒤숭숭한 당 내부가 뒤집어지는 것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상민 의원이 이번 검수한박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 발언을 좀더 정리해보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평소에 검수한박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검수한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민영배 의원이 위장탈당하면서 국회 선진화법과 수기민주주의의 핵심인 안건조정제도가 무력화됐다. 둘째, 아주 치사한 꼼수로 국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다. 셋째, 이것은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헌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어떻습니까? 이게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아니고 국힘당 어느 의원이 한 얘기라고 해야만 그래야만 믿어질 정도로 도저히 민주당 의원의 입에서 나온 얘기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민주당은 검수한박 법안이 행여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에서 감지되던 와중이라서 내부폭탄을 던진 이상민 의원에게 앞으로 어떤 공격이 들어갈지는 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24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놓을 테니 그 대신에 다음 두 가지를 받아라 이렇게 거래를 하고 싶어 했던 것인데 첫째 헌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을 취하라 둘째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두 가지를 걸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국힘당의 요구사항도 들어주겠다 이렇게 제안한 모양인데 알고 보면 이두 가지가 모두 검수한박을 보호하려는 수작의 다름아니라는 평가입니다. 사계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이 무슨 꼼수겠습니까? 검수한박 법안에 대한 후속 절차를 진행해서 해당 법을 빼박으로 만들려는 목적이라는 것을 누가 모를까 봐 저러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민주당 지들이 모르겠습니까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민주당 사람들은 헌재에 간 검수한 박에 대해서 뭔가 초조해하고 자신감 없애는 모습 그게 딱 각이 잡히지 않으시냐는 그 말씀입니다 체면이고 뭐고 거기에 올인해서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 저 인간들 발언 하나하나에 다 드러나고 있지 않냐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애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수한박 법안에 합의를 해주었던 전과가 있었고 그일 때문에 호되게 혼이 났던지라 이번에는 쉽게 민주당의 꼬임에 넘어가지는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왠지 마음이 놓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긴장의 끈을 풀지 않고 감시의 눈길을 계속 보내지 않으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이건 뭐 고해성사 같기도 하고 양심선언 같기도 하고 또 내부 고발 같기도 한데 그의 발언을 좀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민주당은 괴물과 좀비들이 가득 찬 소굴이다 이거 굉장히 센 발언 아닙니까 이것이 민주당 내에서 자기 당 사람들에게 한 말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둘째 차롬해처럼 민영배 의원 복당을 주장하고 심지어 그를 순교자라고까지 얘기한다 이 부분은 이상민 의원이 좀 부드럽게 처리했지만 한마디로 민영배가 순교자? 이건 웃기는 코미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연이어 선거에 참패했는데 며칠 지났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민심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니 이 민주당이야말로 좀비의 속을 아니겠냐 야, 참 표현이 신선하고 시원하기까지 합니다 네 번째 여러 사람이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했지만 누구도 검수한 박에 대한 잘못과 반성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이재명이 들으면 가장 찔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민주당은 개파에 찌들어 있고 여기에 아주 고약하고 악질적인 팬덤이 덧붙여져 있다. 이걸 정면으로 마주 보지 못하고 피하면서 민주당에 개파 없다 이렇게만 말하는 건 비겁한 일이다. 이게 바로 이재명의 엑스 딸 엑스 이모 이런 거 저격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상민 의원보다 발언의 수위는 약하지만 민주당의 검수 한박에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의원이 또 있기는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이재명에 맞서서 당권도전을 선언한 강병원 의원인데 그는 현재 무소속인 민영배 의원의 복당은 안될 말이라면서 민영배의 위장 꼼수 탈당은 우리 민주주의의 규범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나름 양심적인 소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도 민영배 의원의 복당 문제가 국민이 민주당을 판단할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민영배 의원을 복귀시키자는 목소리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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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와서 그래봤자 그들이 본래 검수한 박에 100% 발을 담근 자들이었던 사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민영배, 이 친구는 혼자 순교자 놀이 다 하더니 속된 말로 세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영배는 민주당이 검수한 박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90일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쟁점을 논의하라는 취지로 보장된 절차인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여야 3대3 동수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위장탈당을 했던 자 아닙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 무소속의 탈을 쓴 민주당 의원이었던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다수결의 원칙을 야비한 방법으로 무너뜨린 범법자 이 나라 민주주의를 교묘하게 팔아먹은 자 이런 자에게 어디 순교자를 갖다 붙인다는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민영배라는 이름은 어쨌거나 역사에 기록될 것 같기는 합니다 민주주의를 팔아먹은 자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유다와 꼭 닮은 자로 대한민국을 일본에게 팔아먹은 이완용의 판박이로 후대의 교훈을 삼아야 할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